그 머리 좀 자르면 안 돼요? 저도 예전에 가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 몸도 부리부리하고 판소리 복싱도 하고 <웃음> 판소리 복싱이요? 홍도야 가자 가라고 좀, 씨발 좀 내버려 도와주하요 아, 홍도야 난 판소리 스텝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니까 관장님 저 복싱 다시 시작할까요?